다음의 계곡에 가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좀 존나게 멋있는데 대학교 친구들하고 또라이들하고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총 5명에서 남자애들끼리 갔는데저 빼고 다 병신이에요 저만 정상인입니다 거기서 가는 애들 중에 지인분께서 거기 글램핑장을 하신다 하셔서 그쪽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길에 저를 태우기로 했는데 이개들이 지들끼리 국밥 쳐먹고 온대요 아마 계곡으로 갈것 같은데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시죠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네요 모르는 사람들이네?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부부부. 도착을 했습니다 저빼고 다 병신이에요 새끼들은 뭐 벌써 자? 야, 한지성 타자마자 잤어 타잔냐? <웃음> 저빼고 다 자는 척이지그럼 우린 가나 안먹 놈들아! 시발... 난 집에서 밥이랑 김치만 먹었어 얼마나 걸려요? 한시간이면 갑니다 우리 오늘 계곡 가는거지? 아니 강이라는데? 임진강 하리 강이야? 임진강 하리였었 <웃음> 우리 강에서 물고기 잡 말는데? <웃음> 물고기 잔 강이야 <웃음> 지랄하지마 이거 강이라고 말했잖아 <웃음> <거야. 거야>. 이건 <웃음> 강강술레임 강강 오늘 저희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캠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아 캠핑장이야? 네, 거짓말하지 마 글램, 저희만 있는 약간 글램핑 글램핑장이라며? 그래 글램핑장이라고 캠핑장이 캠핑장이라며 <웃음> 아, 알았어 오, 알았어 오지?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노는 데는 계곡이야? 돼지고기야? 이크가만이스라이 하이마스. 이거 하이마스. 이거 하이마스. 이거 롤이마큐 우리 처음 모였어? 롤하이큐롤 이거 큐가마스 이거 하이하이마하이하이마하이이 침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시는 뒷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자 계곡으로 어 오로... 아, 가서 갈아입자 가서 갈아입자 차 타고 갈게요 아니, 야 근데 한번, 차 타고 가면 니차좀 네 젖을 수도 있어 우리 옷 젖어서 상관없어 바로 계곡으로 달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렛츠기릿 담아줘 렛츠기릿 아, 렛츠기릿 아, 렛츠 저희 지금 글램핑장에 도착을 하고 바로 계곡으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롱 귀에 벌레들어왔어 으아아아 차에 벌레들어왔어 아, 레츠 벌레 꺼아아아 <웃음> 도착을 아, 뭐 <S> <S> 아, 아, <S> 아니 사람 계신데? <웃음> 아, 이 새끼 얼마나 얼마나 짜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짜줬어? 아니 <웃음> <웃음> 아 가만 있어봐 카메라. 얼마나 짜는 거야 대체? 아 뭐해! 아 뭐해! 아, <웃음> 저희는 깊은 데로 가기 위해 아래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좀 많이 내려갈 예정이에요 야 아... 쪼리 쪼리 벗는 게더 편하지 않냐? 기... 발가락 찢어질 것 같은데? 아! 멋있다 한 아, 뭐? 시간에 완벽 중반 끝에 대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그냥 수영장이에요 야, 바로 바로 다이빙 해라. 저기요. 어 저기요. 혹시 여기. 12년째 수련만 하고 계신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본적 있나요? 아그 아, 그 아저씨요? 네아마 이쪽으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아 저쪽이요? 네아 저기 있군요! 아! 와저 어, 확실히 멋있네요 그러면 밥도 안 드시고 12년째 여기 계시는 거예요? 밥은 먹지 아 밥은 먹어요? 아 그래요? 아 <웃음> 12년째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여기가? 좋다 아저가져오시면안 될까요? 아안 아, 되는데요 일단은...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훈련을 해보죠 아 뒤에 물이 너무 들어가요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하세요 여기가 다이빙할 정수입니다. 야, 아, 빨리 해. <웃음> 아, 이 자꾸 보네. 거긴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약간 다이빙하다폼사해 제가 계곡에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두번 갔는데, 두번다 다이빙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에 계곡에 가면 100만 원을 줍지 않을까? 야, 너 너무 가까이 뛰었어. 박았지 진짜 았대 아, 지성아 빨리 오라 가라 아이. 발이, 안 발이 닿을 줄 알았는데 될것같아네 일단 죄송하겠습니다문제 해결될 야 뭐해 뭐해 아, 아, 아 해라 야 내려 아, 아 지금 다이빙을 한번씩 했는데 아 별거 없네요 하아아아아고 아마 다들 부끄러워 가지고 답답 했어요.